네, 이번 영상은 섬유 서버 마지막 영상인데요. 좀 웬만한 밀, 좀 베이스를 좀 밀어놔가지고 할 것도 없고 이제 곧 거즈 서버가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서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디스코드에서 베이스를 넘겨준다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받으러 오셨어요.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아마 테리일 거예요. 이게 테리고. 여기 이제 맥 같은 거 넣는 거, 슈트 부서지잖아요. 그냥 리페어에다 넣고 수리하시면 돼요. 여기 뭐 자원 같은 거 필요 없고, 갑바 같은 거는 섬에 넣어야 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, 뭐 불포는 많아요. 갑바 불포도 많고, 안장 불포, 뭐맥 불포 그런 거 많으니까 뭐. 브리딩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브리딩 더 해도 되고 리퍼도 있으니까 리퍼 브리딩 해도 되고 아마 발전기 원소는 살짝 한번 봐야되지 않나 싶은데 안봐도 되겠다 100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, 네, 오케이 심하이 자 그럼 잘사시고요 버그나 그런거 쓰지 마세요 예, 오너 드렸으니까 전 가볼게요 부종명은 알아서 바꾸시고 부종명 뭘로 바꾸시게요? 이렇게 바꿔놔요 지금 미리 바꿔놔 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네 베이스를 넘겨주고 이제 여기 서버에서 어드민 베이스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큰 부족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뭐 다음에는 아마 거츠 서버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다들 즐거운 아크플레이 하시고 다음에 거츠 서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!